전략 컨설턴트 이시환입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는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밑거름 또는 기억하기 싫은 실현의 시간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공은 필연적인 실패 또는 실수를 동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많은 경우수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면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나오는 경우수를 줄여가는지도 모릅니다. 에디슨에게 2,000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느냐라는 질문 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2,000번의 과정을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다. 이번에는 그런 실패가 자산화되는 실패 자산화 또는 실패 경험의 자산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실패를 하나의 성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것을 자산으로 만드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창업 입장에서는 실패와 성공의 요인, 그리고 자산화에 관련된 정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과 성장의 개념을 넘은 이 자산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과거 실패와 성공 요인을 파악하여 차이를 정의할 수 있고, 경험 자산화를 통해 자산화에 대한 개념과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넘어서 비즈니스의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 형태의 요소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석 방법은 학자나 연구 방법에 따라 다양하지만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그로스는 200여 곳의 성공한 기업들을 연구한 결과 성공의 요소로 타이밍과 팀워크, 아이디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자금 조달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아이디어나 자금 조달보다 성공의 요인으로 바로 타이밍을 꼽았다는 것인데요. 내용에 대한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시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수용성 등이 성공의 요인인 타이밍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조사기관에서는 실패의 요소로 시장 외면과 자금 부족, 팀원 문제, 경쟁 실패 그리고 원가와 가격 등이 꼽혔다는데요 실패의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시장성 즉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크게 보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타이밍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사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존 비즈니스를 정리해 보는 데 있어서는 좋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었는지 성공의 요소에 따라 중요도 순으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타이밍. 혹시 너무 이른 타이밍에 출시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후발주자였는지, 제 시간에 왔지만 그게 많이 중요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팀워크 및 실행력으로 팀워크와 실행력이 과연 효율적, 효과적이었는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창의성과 독창성 있는 아이디어였는지 타사가 금방 모방할 수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하며 네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즉 수익이 명확한지를 보셔야 하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의 계획은 충실했는지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 요소를 정리해보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험에 대한 자산화와 지금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멋진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기뻐하다가도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다른 성공 요소들에 대한 집중이 덜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이디어는 재료일 뿐,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스타트업에 있어서 팀워크와 팀 구성은 중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보다 팀원 관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팀워크 관리는 효율적,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팀이나 회사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 보는 것은 유의미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전거, 지하철, 택시, 버스 등을 선택해서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동 방법을 선택할 때 현재 자신의 자금 상태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효과적인 선택이고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또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강남역 근처를 지나가다 A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A는 외국인이고 신사역으로 가는 방법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여기서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인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순서는 택시, 지하철, 도보 순이 될 것입니다. 반면, 저렴한 비용이 조건이라면 도보, 지하철, 택시 순이 되겠죠. 이는 효과적인 답입니다. 즉, 효과적이라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지향적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목적지에 저렴하고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생각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답을 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답이죠. 즉, 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답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A라는 사람의 정확한 상태, 교통수단의 특징, 교통량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자원과 팀 역량의 한계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분배와 관리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스타트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길을 물었던 A라는 사람이 무전여행 중이었는데 택시를 추천해주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겠죠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실패가 자산이라고 막연히 이야기하기보다 구체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실패의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의 사전적 의미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뜻한 대로 되지 않고 그르친다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과에 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를 다시 살펴보면, 결과는 비록 실패지만, 과정은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결과를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과정에 대한 정리를 꼭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여러분의 비즈니스 경험을 통한 절차나 방법이 현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정리의 과정을 경험의 자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의 자산화 과정을 통해 일궈낸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우버의 트레비스 칼라닉은 SAT 관련 사업과 P2P 서비스에서 10년 동안 끊임없는 실패를 경험했고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역시 몇 번이나 파산할 뻔하며 간신히 성공한 사례입니다. 또한 알리바바의 마윈은 취업 실패 30번, 하버드대학 입학 거부 10번 등 실패 이력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는 데 초성 역할을 하였죠 자, 이쯤 되니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러하듯 경험에 자산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패의 자산화 또는 경험의 자산화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험한 것의 기록이나 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서화되지 않은 개인의 노하우나 지식은 암묵지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팀원들은 개발이나 진행과정, 팀원 간의 회의, 고객 피드백 등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만들고 많은 지식들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자산의 개념이 성립되는데요. 이런 팀원들의 경험이나 지식들을 암묵지 형태로만 보유하지 않고 문서화시킨다면 기업은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자산화된 지식으로 새로운 기업 프로세스를 만들어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을 문서화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험을 문서화한 시스템이 없다면 새로운 팀원에게 경험이 공유되지 않고 실수가 반복되며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자선화 시스템을 통해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 즉, 암묵지를 문서화하고 조직 내에서 함께 공유함으로써 축적된 작업 지식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기 다른 형태의 일을 한다면 공유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야별로 기준을 정해서 공유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은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일 폴더 이름의 규칙을 기준을 정해서 공유하는 것은 쉽고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폴더의 기준이나 이름의 규칙 등 기준을 만들고 이런 문서화된 지식들을 전형화된 지식의 형식지 형태로 저장한다면 회사의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여러분의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마치 인공지능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구성원들의 지식을 관리, 공유하는 형태는 대기업의 사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를 지식관리 시스템이라 합니다. 지식관리 시스템은 기업 내 구성원에게 기업 지식의 생성, 구성, 분배 등을 지원하는 지식기반 정보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과거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최선의 업무 지침서와 판매 제한 전략, 고객 문제 해결 시스템 등에 대한 인트라넷 형태의 시스템을 들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필요한 시간 및 장소에서 기업의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식 작업자가 주요 기업 지식을 생성, 조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에서도 이런 형태로 구성원의 경험을 자산화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그 중요도를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성원들 간 경험의 자산화와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험의 자산화 부분은 팀이 아닌 혼자서 일을 하더라도 중요하다는 사실 또한 꼭 기억해 주세요.